이어서 먹는 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걸 봅시다. 자, 먹는 물이 우리가 물,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나 공포가 1995년에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1장, 제 1장 총칙에 제 1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정진하는데 이바지 하, 하는 것을, 이바지 하는 것을 정진하는데 이바지 뭐 하고, 여기 뭐 빠졌네. 뭐,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물을 통해서, 물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자, 2조에 보시면은 책무가 나옵니다. 대개 보면 법에서 2조의 정의, 법의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는 제2조에 책무가 나옵니다. 뭐냐면 누가 누가 책임지고 이거 물 관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자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는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지고 먹너물을 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제2항 먹너물 관련 영업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너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우리 특히 대구 대구가 식수원을 어디에서 식수를 채수하느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낙동강 물에서 상당 부분을 취수합니다. 그 이외에 조금 질이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하는 어, 운문댐이라든지 가창댐이라든지 뭐 안동댐에서는 아직 공급받질 못해요. 그래서 현 시장이 먹는 물은 정말로 책임지고 깨끗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굶이 저 위쪽에서 취수를 하도록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동땜을, 안동땜 물을 낙동강 취수하는 것을 대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할수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많죠. 누구의 책무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깨끗한 물, 먹는 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제3조,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선 다음과 같다. 자, 정의는 꼭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자, 먹는 물이 무엇이냐? 이제 법에서 정, 정의하는 정의가, 자, 먹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그 다음,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그 다음,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청수 등을 말한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얘기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먹는 물이 되는데, 이 먹는 물에서 일반적으로, 자, 먹는 샘물 그랬어요. 그러면 샘물이 무엇이냐를 또 정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샘물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해야 됩니다. 법에서. 자, 그래서 샘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안반대 수층, 안반대 안에 물이 존재하는 층입니다 안반대 수층 안에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자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우리가 샘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 먹는 샘물은 무엇이냐 그럼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먹는 샘물이라고 하자 그 다음 염지하수란 무엇이냐 물 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의 함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반대수층 안에 지하수로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염지하수라고 하자 그리고 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물을 먹는 염지하수라고 하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양심청수 그런 거. 자, 먹는 해양심청수란 해양 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해양 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처리한 물을 우리가 먹는 해양 심층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그 다음 수처리제라는 게 뭐냐? 자, 자연상태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는 데 소독하거나. 먹높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해서 먹높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를 위해서 첨가하는 제재를 수처리제라고 하자 그 다음 먹높물 공동시설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여러 사람에게 먹높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뭐 샘물 우물 등을 먹는 물 공동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물 공동 시설. 그다음 6의 2에 자 냉온수기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냉온수기란 용기에 담긴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냉수 온수로 변환시켜. 취수꼭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냉온수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 6-3,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란 이런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 정수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정수기가 뭐냐? 정수기 정의는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놈물 먹는 수질 기준에 맞게 취수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를 말한다. 자, 이걸 정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또 해당 기구의 냉수 온수 장치나 재빙 장치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 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로 포함시킨다. 그다음 정수기 설치 관리자는 자, 이렇게 이런 자 정수기 관리자, 정수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 그다음 정수기 품질 검사라고 그러는 것은 정수기에 관한 구조, 재질, 정수 성능 등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정수기 품질 검사라고 한다. 그 다음, 먹는 물 관련 영업이라는 법, 법률의 정의는, 자, 먹는 세물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 수입 판매업, 유통 전문 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 제조업 수입 판매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먹는 물 관련 영업이라는 것에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 버립니다 수처리제, 뭐 정수기 제조, 수입 판매업까지 모든 걸다 포함을 했다 그 다음 그의 이해는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진 않아요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해서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은 유통전문판매업이라는 법률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규칙에 보시면 규칙 제1조2에 연분 등의 함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분 등의 함량 자, 먹는 물 관리법 제3조3호 2에서 염분 등의 함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는 염분 등총 용존, 그러니까 녹아 있는 고형물의 함량이 2,000mg per l i t e 이상이다. 자, 2,000mg은 2g per l i t r 잖아 그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단위가 그램/퍼리터가요. 아, 미리그램/퍼리터가 우리가 음. 많이 쓰는 ppm이라고 해요. 100만 분율 단입니다. 그러니 2,000 ppm입니다. 왜 2,000 ppm인지 자, 그래 미리그램 같으면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램이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램. 리터는 1000ml에 해당돼서 10의 3성그램입니다 1000g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성 나누기 10의 3성 다시 말하면 10의 6성분의 1입니다. 100만분율 ppm 농도입니다. 자, mg per l i 나오면 은 우리가 ppm 농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제2장에 먹는 물의 수질관리 자, 먹는 물 수질관리는 누가 제1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은 먹는 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 물 샘물 염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이 자, 먹는물 수질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라. 환경부 장관 역할입니다. 그 다음, 제2항. 환경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이름 부를게요. 자,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놈물, 샘물및 염지하수의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아까 책무 제2조에, 법제2조에 책무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할 수가 없잖아. 그래, 중요한 거, 먹놈물 수질 관리를 위한 이런 시책, 이런 거는 환경부 장관이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질검사를 시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제3항 먹는 물, 샘물, 염지하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겠다. 그 다음 환경부 장관은 수질기준 설정을 위하여 먹는 물, 샘물, 염지하수 중 위에 오류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 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검사 기준, 주기 자, 이런 것들 다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다음 시 도지사는 먹는 물, 샘물, 염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로 조례로 제 사망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자, 뭐냐 하면은, 그냥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전체를 관리를 하도록 어떤 수질 기준이라든지 검사 횟수를 정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그,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에더 엄격하게 강화된 기준을 정해서 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지자체 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그거는 안 되고 뭐에 뭔가 근거를 둬야 됐잖아. 그죠? 자,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해당되는 지방의회에 만드는 법, 다시 말해서 조례입니다. 이 조례로서 더 강화한 수질기준 검사 횟수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엄격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때 수질기준 검사 횟수가 설정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은 이제 시도지사가 조례로 먹놈을 수질기준 검사회수를 강화하여 정할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6조. 먹놈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법을 환경부 장관이 먹놈물 수질공정시험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 방법, 먹놈물 수질공정시험법에 따라가지고 먹놈물을 시험검사합니다. 이 법도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법제처 법령 집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 제7조. 먹넘물 수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나그 밖에 먹넘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기 위하여 누구가 강경부 혹은 시도 시군구 자치구 구청장을 여기에 나누는 구는 자치구 구청장을 말합니다. 자,에는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둡니다. 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먹는물 수질 감시원에 어떤 사람이 자 먹너물 수질감시원이 역할을 해야 되냐 자 먹너물 수질감시원은 환경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등등 시 도지사라고 이름 부를게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그 공무원 중에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하느냐. 자, 수질 환경 기사 또는 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자극,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위생사, 왜 위생사 취득해 놓으면은, 이 물과 관련해서, 공기와 관련해서, 뭐 토양과 관련해서, 우리 식품과 관련해서, 그 식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식품 주변을 환경을 쫙 둘러싸고 있는 걸 관리하는 면허가 위생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뭐, 대학에서 자, 이런 이런 전공을 했는 사람, 이순이고, 그죠? 그 다음, 이런 사람도 없을 때는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분야 사무에 종사한 사람. 자, 이런 사람으로 먹는물 수질감시원을 둔다. 그다음 먹는물 수질감시원의 직무범위는 1. 먹는물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 지도 및 감시,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 지도, 감시. 그 다음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절차가 나옵니다. 샘물을 무작정 많이 취소해버리면 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해양심청수 그러면서 제주삼다수 응? 왕창 취소했습니다. 그럼 그빈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땅이 함몰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그 물층을 확 물을 뽑아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물을 취수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보면서 취수량이 한몰 일어날 정도로 취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주도는 보니까 한 몰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셈물을 뽑아내면은 바닷물이 들어와 버려요. 바닷물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샘물을 취수하고 이럴 때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제8조. 먹넘물 공동시설의 관리. 자, 먹넘물 공동시설 소재지에 특특시군 구청장, 다시 말해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먹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자, 수질 검사 결과 만약 먹는물 공동시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 조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 이말입니다 누가 해야 되나 지자체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다 못하니까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관리 자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 관리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규칙 제2조 봅시다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에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대상은 다음각호와 같다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대상 뭐? 모든 걸 관리해야 될. 그건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것이 상시 이용 인구가 50명 이상, 50명 이상으로서 먹는 물 공동시설 소재지에 턱턱 시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지정하는 시설. 그 다음, 상시 이용 인구가 50명 미만이지만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질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하는 시설. 그 다음, 뭐, 당연히, 주변, 청소, 시설, 보수 등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 기본이고, 자,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 다음, 제3장. 자, 샘물 등 개발 보존. 제8조 3에 샘물 보존 지구를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샘물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그 주변 지역을 샘물 보존 지구. 샘물 보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는 샘물의 원소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 부존, 그러니까 샘물이, 샘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 자, 이런, 이런 샘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많이 있는데 문제는 샘물의 수량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양이 너무 적으면 그 취소할 수 있는 일일 취소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양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 다음 3 그밖에 샘물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샘물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방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여, 관계시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한 자, 지정할 자를 정할, 정한다. 4.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고시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5.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그 다음, 제8조의 5. 샘물보전 지역에 만약에 지정됐다면 여기에 금지행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샘물보증구역에 다음과 호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먹는 샘물 제조시설 및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다 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세물보전 지역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뭐, 가축의 사체 매몰,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 다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정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 폐수 배수, 배출 시설 설치, 뭐, 분뇨 시설 설치. 자, 이런 것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 유발 시설 설치는 샘물 보전 구역에서 하면 되지 않는다. 그다음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어디? 환경부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허가사항입니다. 자, 허가사항 변경할 때, 주요 변경할 때 마찬가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뭐 등등 해서 신고를 받아, 접수, 서류 접수 7일 내에 변경 신고, 모뭐 등,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영, 제3조, 셈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 대상. 자, 이제, 개발 허가 대상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셈물 또는 염지하수 앞쪽에 캐습니다 자, 1일 취수 능력이 300톤 이상 셈물 300톤. 제10조. 샘물 등개발의 임시 허가. 자, 임시 허가.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환경 영향 조사. 환경 영향 조사. 환경 영향 조사 대행. 환경 영향 조사 준수 사항. 결격 사유. 제15조에 따라 이런 사람은 등록을 할수 없다. 자, 이런 사람은 환경영향심사, 심사위원회. 그 다음, 영업. 자, 영업 쪽은 좀 봅시다. 자, 영업. 제19조,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먹는 샘물 등을 외의 물이나, 그러니까 먹는 샘물 이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는 것, 그다음 허가받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는 행위,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는 것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먹는 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다음, 영업 허가는 먹는 샘물 등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이건 등록입니다. 허가 등록. 그다음 그 부분은 그냥 자, 한번 보시고 샘물 등 수위 수량 수질관리, 영업허가 등 제한, 뭐 영업성계, 수입신고 자 수입신고 봅시다. 제1항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27조 품질관리인 자 먹는 샘물 등의 자 제1항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품질관리인은 먹는 샘물, 수처리제,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해양에 따른 품질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품질 관리인 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정한 것이 영제 6조에 자, 먹는 샘물 제조, 수처리 제조업에서 품질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품질 관리인의 자격은 가, 수질 환경 산업 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죠. 그 다음, 나, 뭐, 이런, 이런 대학에서 이런, 이런 전공을 했는 사람. 뭐, 다 1년 이상 환경, 행정 또는 식품 위생 행정 분화, 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자, 그다음 정수기 제조업 경우에도, 자,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뭐 등등 품질 경영 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생사 어? 관심 좀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품질 관리, 교육, 어, 교육. 당연히 교육은 뭐 들어갈 거고, 그죠? 자, 교육 부분, 교육 계획, 건강 진단, 수질 개선 부담금의 부과 증수.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제31조. 환경부 장, 제1항 환경부 장관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 개선,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 구조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그 다음에 먹는 샘물 등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 부담금 자 이하 부담금 이렇게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법에서 이제 법에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 분단금을 어떻게 분할해서 받을 것이냐? 자, 잠시.